승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더뉴 아반떼 MD 크루즈 컨트롤 장착입니다. 아반떼 MD는 전기형과 후기형으로 나뉘는데요. 연식에 따라 작업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당 차량은 후기형, 즉 더뉴 아반떼 MD로 크루즈 컨트롤 작동은 물론 계기판 연동까지 한 케이 끝나는 차종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양쪽 스티어링 버튼 어셈블리가 모두 교체되며, 열쇠 랜드 사양기에 와이어링 또한 함께 교체가 진행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쇼트 방지를 위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합니다. 에어백 모듈을 탈거하고요. 임팩트를 이용해 허브너트를 탈거합니다. 핸들 탈거 전, 마킹을 통해 좌우 장착시 조용하게 틀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조심스럽게 핸들을 탈거합니다. 스티어링 버튼 어셈블리 및 와이어링을 교체하기 위해 핸들 백커버로 탈거합니다. 부품을 탈거 후 신품으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분해의 역순 조립을 시작하고요. 핸들을 장착합니다. 나사풀림 방지제를 허브너트에 도포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해주고요. 에어백 모듈까지 장착하면 더니아반떼 m d 크루즈컨트롤 장착이 종료됩니다. 버튼 조명도 잘 들어오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크루즈 표시도 잘 들어오네요 14년식 EU 차량에서는 단순 교체만으로 계기판 연동이 가능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최속 30km 이상에서 작동 조건이 성립되며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설정해둔 속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ASCC와 비교시 하위 기능으로 앞차 간격 유지와 같은 기능은 없습니다 시운전을 통해 크루즈 컨트롤 테스트를 진행 후 출고합니다.